특전사 한줄 몰라? 박본 때 후배지만 짱 거고 딱 보면 몰라 이게 아, 진짜 야 강철 보자 야 보니까 야 이게 특전사하고 707구승했다고딱 나왔더라 야, 나 보지도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짜나더라고 왜? 아니 유리티가 이거 쓴면좋는데유리가 아, 져가지고 아빠가 특전사잖아 아빠가 너 <웃음> 특전사 몰라? 아빠가 무슨 특전사야 아빠가 홍수 나왔는데 <웃음> 아 오공수하고 특전사하고 똑같은데야. 아빠 공수부대라며. 그래 공수부대가 특전사야. <웃음> <웃음> 있잖아. <웃음> 수전 사령부가 그 여동에 있고 아빠는 이름도 <웃음> 무평에서 나온 거야. 아 참말로 미치겠네. 그 당연히 특전사, 아빠가 특전사인 줄 몰라? 아니 근데, <웃음> 근데 아빠는 <왜> <웃음> 공수부대 3개월 하다가 힘들다고 때려쳤다며. 얼죽으니 사람아. 어떡했다고 뭐 울고, 울고, 울고, 울고 울고 난리를 쳤다며이뭘 겁네. 아, 참안 되겠네. 깡 보여. 뭐 어디가, 아, 어디가 어디가? 어디가 어디가? 뭐야? 이 봐봐. 뭐야, 여기 뭐야? 진짜 있어? 이거 봐봐. 아이고 아이고. 이거 아! 뭐야, 뭐야? 병장. 병장? 어우, 이 어? 진짜네. 이런 게 있었어? 뭐, 이 이거 사 그냥 사진첩인데 이거 그냥? 아이 예, 봐봐. 이거 봐. 저녁 축? 야 이거 봐봐 충분했어 <웃음> 충분했어 야 민재 아빠 흥분했어야 민재 <웃음> 이거 봐봐요 저녁 축 이게 장야 이거 공수부대 특정여자이 이거 몰라 이거 이거 봐봐 딱보 몰라 이거아 진짜 아, 이거 맞네! 이거 봐봐 이거, 이거 이게 공수부대 뭐야? 이리 와봐, 여기. <웃음> 덕수전. 덕전 이거 봐봐 여기 특수전 특전여단이 공수부대야 이 특수전 1 7 6개 나왔잖아. 그러면 그, 그 강철부대 애들이 그분들 후배야 아빠의 후배인 거야? 한참 후배지. 나이로 아유 좀 이때는 특수전 사령부의 아, 양육형 대령인데 민희는이로 공수부대 바바이 응. 아유 바다에서 이. 안 보여 이게? 왜 이렇게 흥분했어야 아빠 공수부대에 나와서 이 바바이 공수부 때 나와서 해상훈련 멍사포 해상훈련 가가지고 야이 운동하는 거 봐봐 여기들 <놀람> 이게 보이지 여기들 여기가 안 올라가 이기들 공중부대 운동하는 거안 보이나 이게 이봐봐 공수부대왜 <놀람> <놀람> 이기는 왜그 아빠를 못 믿어 자가 그래도 이만 탁 튀는 사람이 공수부대 나왔는데는 아빠를 못 믿어 그렇게 왜 그러냐는 낙가산 내가 한지 20분 정도 뛰어다 이게 낙가산 딱 뛰면 이거 주는 거야 이거 낙가산 딱 뛰면 이거 시장 딱다 주는 거야 이게 아빠 그럼 군복 있나? 군복? 공수부대 군복은 없고 일반 보병부대 군복은 아, 그래. 근데 저기 강철부대들은 다 군복 입고 나오던데? 어. 아빠 때는 사회 군복은 많은데 군대 군복은 절대 못 가주는. 아 거고. 진짜 완전 어했네 절대 못 가주나. 제대할 때도 공수부대 군복을 주는 게 아니고. 보병부대 군복, 그, 거 그걸 줘. 그거 짬뽀복이라고 했어. 우리 할 때는 낙하산 타면은. 짬뽀복? 짬뽀복이라고. <웃음> 짬뽀복? 짬뽀복. 아, 교육 어떻게 어떻게 받은 거야, 그러면? 응, 음, 죽라 공수교육 4주 받고, 특수전 11주 받아. 그걸 수료했을 때 공수교육 수료증을 주고, 특수전 11주, 11주를 수료했을 때 특수전 수료증을 줘. 아... 공수교육 4주 특수전 11주를 못 받으면은, 그낙오를 하면은 보병부대로 다 전출을 보내. 아빠도 그럼 낙오를안 했기 때문에 땜에... <웃음> 어, 아, 낙오를 군대 제대 짜스가 짠자스가왜이렇게안어어 걸요. 그 군대 그거 전화했다. 아, 전화는 짜스가 그거는 힘들어서 전화를 한 거지 부모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 거지. 박군이잖아. 박군. 어, 박군이. 아, 그분 너무 좋아. 박군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전사 들어가 가지고 하사관으로 그렇게 그래 오래 생활하다가 제대했잖아. 박군 내가 내가 후배지만도 음. 참 좋아해 내가. <웃음> 당분이 <그런 거>. 후배. <웃음> 대단한데. 때는... 사진을 찍어도 돼? 아 그때는 사진을 얼마든지 찍겠어. 우리 우리 우리 대대원들이다 이게 딱 대대원들. 동개 <웃음> 얘기만 나오면 그냥 사주를 못 쓰네. 사주을못 써. 사주을못 쓰면 우리 동지인데 이게.